아니! 신고가! 프롬플릭스X 출동! 프롬플릭스X <목적 limite> <테이> 변신 완료! 도와주세요! 지진이야! 살려주세요! 어? 지진이 나군 안전한 곳을 찾아봐야겠어! 저기가 좋겠군!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제 손을 잡고 내려오세요. 제 등에 타십시오. 3층에도 사람이 있어. 정신이 좀 드세요. 정신 차리세요. 2층에도 사람이 있어. 제 손을 잡고 내려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으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리를 다쳤어요!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일단 내가 건물을 막고 있을 테니 어서 피해!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안되겠어! 도와줘!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빨리 이 사람을 대피시켜줘! 걱정마! 사람들은 내가 맡을게! 어떡해 집이 다 무너졌어. 걱정 마음이고 나는 뭐든지 고치는 프론 X잖아. 나만 믿으라고 레이저 용접. 슈. 슈. 건물은 다 고쳐졌군. 건물을 이제 단단하게 해주겠어 레이저 용접. 그렇게 못하지 프론 폴렉스 X.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나의 것이야. 음하하하하하. <웃음> 무슨 소리? 사람들을 괴롭힌 벌은 받아야지. 경찰봉 충격바 발사 야! 아미고 걱정 마, 내가 레이저 용접을 해서 집을 단단하게 해줄게. 레이저 용접 완성. 집은 이제 단단해졌어. 이제 안심하라고. 후후. 고마워 프롬플릭 섹스 덕분에 안전해졌어. 카봇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불러줘. 그럼 아디오스. 친구들 오늘은 프롬플릭스X와 아파트를 지켜보았어요 프롬플릭스X 정말 멋지죠? 우리 친구들도 프롬플릭스X와 같이 한번 놀아봐요 그럼 안녕